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마지막 강의인 제 3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39강은 제 6장 P&I 개론 중에서 어, 보상원칙과 피보험 위험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먼저 보상원칙과 피보험 위험은 보상원칙, 피보험 위험과 보상책의 면책 위험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 보험에서 보상 원칙은 선박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물건보험 또는 재산보험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손해가 아니지만 구조료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비용손해와 피충돌선박에 대한 가해선박의 4분의 3 손해배상, 충돌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이런 책임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어, 비용손해와 책임손해부분에서 어, PNI보험과 어, 보상보험에 있어서 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 PNI보험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박운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어, 선조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인데이 중에서 선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책임손해및 비용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에 부수하여 선주가 부담하게 되는 선조의 배상 책임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한다. 이러한 점에서 손해보험이다.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P&I 보험에서 피보험 위험의 특징은 우선 P&I 보험에 의해서 담보되는 위험을 보면 보험 전문가 또는 법률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다란 소송 사건이나 법률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비보험 위험을 추가해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발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P&I 보험은 비보험 위험을 서서히 추가해왔기 때문에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클럽 규칙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손해 및 비용 손해만을 보상한다고 보는데요. P&I, 그 P&I 보험의 특징이, 어, 선주들이 결국 그 상호보험 형태로 유지를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어, 제한적 열거 방식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어, 광범위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I에서의 책임은 제3자에 대한 회원의 법적 책임과 계약상 책임을 의미하는데, 결국 회원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책임의 경우 회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보다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초과 책임 또는 클럽이 금지하고 있는 계약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 책임에 대해는 보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옴니버스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클럽 규칙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라 하더라도 이 사회의 절대적 재량으로 선박의 소유, 운영 또는 관리에 부수하고 또 광의로는 클럽의 담보 범인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책임,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한 손해는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옵니버스 규칙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출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고 클럽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금액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공식적으로 어, 발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보상 사례는 선조의 통제권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원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초래된 경우도. 공동훼손의 경우 선박이 안전항에 피난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으로 회수할 수 없는 어, 재적부 비용 또 선박이 항구에 모는 동안 선원을 감옥에서 습방시키거나 손해배상청구액을 결제함으로써 어, 발생하는 경비 이런 것들이 이미 보상된 적이 있는데요 어, 이와 같이 이미 보상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 비용이 옴니버스 규칙에서 항상 어,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이 사회 재량으로 그때그때 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옴니버스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어, 설례기속의 원칙과 같은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어떤 해석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피보험 위험과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 보험 위험을, 위험을 분류해 보면요. 사실은 P&I 보험의 그피 보험 위험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랜 역사를 두고, 어, 떤큰 사고나 아니면은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어, 선주가 부담하게 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담보 위험을 늘려왔기 때문에, 어, 상당히 무계획적이고, 어, 경험적, 단편적으로 발달을 갔다. 발전을 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비보험을 추가하거나 삭제해 왔습니다이 선박 보험 보이 주로 선체 손상에 대하여 비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한 반면, P&I 보험은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가 지게 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선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어, 보험이기 때문에 P&I 클럽이 제공하는 담보 보험은 오직 회원의 책임 손해 및 비용 손해 여기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러한 책임은 다시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으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어, 특정 위험의 발생이 단일 특정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책임 손해 및 비용 손해 모두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어, 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계약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원 고용 계약 및 여객 운송 계약으로 인한 책임 및비용인데요 선원 및 기타 임명의 사상 및 질병에 대한 책임. 선원의 사상 및 질병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본국 송환비 및 대체 선원의 대체 등. 선박의 난파로 인한 선원 실업 보상 책임. 선원 및 기타 자의 소지품에 대한 책임. 이러한 손해는 선원법상의 선주가 부담하는 재보상 책임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선원 2위의 자료는 여객 도선사, 본선에 방선한 수선업자 및 화물 검수인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또 예선계약에 의한 책임과 비용이 예,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부여, 비용, 책임과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예선계약이라는 것은 예인선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이나 어, 해상항행물의 항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끌거나 밀어주는 작업 또는 비예인선에 선적된 화물을 운송하거나 건설장비를 탑재한 비예인선을 이동시켜주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예선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용선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P&I에서는 관습적인 그 예선계약 조건에서 회원이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담보하지만 선박보험에서 담보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인선과비예인선 간의 접촉이 없는 소다 예인선이나 비예인선에 선적된 재화에 대한 손해, 예인선과 비예인선의 난파로 인한 난파물 제거 또는 난파 표지병,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과 같이 예인 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가입선박의 과실 요구를 불문합니다. 그것이 관습적 예선을 위한 표준 예선 계약 조건에서 가입선박의 책임으로 판명되는 경우입니다. 클럽에 의하여 담보가 됩니다. 합의된 계약 내용이 회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 조건이 관련 업계에서 관습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전에 계약 조건이 관리회사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또는 관리회사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에 이사회의 재량으로 보상을 결정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운송계약에 의한 책임 및 비용인데요.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 선화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한 개품운송계약, 용성계약, 복합운송계약 등의 여러 종류의 운송계약과 각각의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중급법에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 클럽 규칙에서는 회원이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의하거나 의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또는 이들 규칙보다 운송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보다 과중한 책임으로 인한 초과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 p i 는 회원의 과실이 개입된 책임을 보상하는데요. 회원의 가망능력주의 무위반 오렌티비반, 상사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이들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돌 및 비접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인데 P&I는 전통적으로 선박보험증권의 충돌 손해배상책임 약관하에서 담보되지 않는 피충돌 선박에 대한 4분의 1 충돌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충돌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첫째, 장애물, 난파선, 화물 또는 기타 물건의 제거 또는 처분의 책임. 두 번째, 피 충돌 선박 및그 선박상의 재산을 제외한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기타 물건의 손해배상 책임. 세 번째, 피 충돌 선박 및그 선박상의 재산을 제외한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의 오염 또는 오탁에 대한 책임. 네 번째, 피 보험 선박상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 분담금, 특별 비용 또는 그러한 화물 또는 재산의 소유자에 의하여 지급된 구조로. 다섯 번째, 충돌로 인한 인명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책임. 여섯 번째, 비선박과의 충돌 및 비접촉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 가입 선박의 선상의 재산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인데요. 가판적적 화물 및 선원의 소지품을 제외한 가입 선박의 가판적 컨테이너, 장비, 연료 또는 기타 재산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담보하게 됩니다. 다만 선박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회원 또는 회원과 제의하거나 동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재산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 다음, 벌금도 담보를 하는데요. P&I에서는 회원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각종 벌금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합니다. 일반 상업보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선주간에 결성된 상업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때 벌금이란 민사상의 제재금, 형사상의 범죄금 및 기타 벌금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첫째, 선상작업안전체계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규제입니다. 두번째, 화물의 과부족인도 또는 물품신고 또는 화물과 관련한 재관서류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번째, 선원의 밀수 또는 세관규정입니다. 네번째, 출입국관리법 임의법 또는 외국인 거주규정을 위반. 다섯번째, 가입선으로부터 유류 또는 기타 유독성 물질의 유출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에 어, 벌금을 어, 담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류 오염으로 인한 책임 및 비용인데요. 어, 기름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에 대한 선조의 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p i 에 의하여 담보하게 됩니다. 이 선박 보험은 해난 사고에 의하여 비보험 선박이 발생한 물적 손해 또는 충돌 손해 배상 책임 약관에 의하여 피충돌 선박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만을 담보하게 됩니다. P&I는 가입선박으로부터 기름 또는 기타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유출에 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유출 배출의 결과로 철회된 회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오염의 결과로 철회된 손해를 방지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입선박의 난파와 관련한 책임인데요. 어, 선박의 난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에서는 구조비 및 수선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p i 에서는 잔해 제거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데요. p i 는 충돌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난파물의 제거와 관련된 책임즉 난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박의 인양, 제거, 파괴, 등하 또는 난파 표지와 관련되는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하여 회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안파된 가입선의 인양 철거 또는 파괴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시도 결과 회원에게 초래되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합니다. 어, 다음은 비용 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손해방지 비용 및 법적 방어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가입 선박의 멸실 또는 재난에 관한 공식 조사를 하기 전에 회원이 자신의 이익보호를주가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비용, 경비 및 사고에 기인하여 법적 방어를 위한 소송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 첫째,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두번째, 손해방지 조치는 손해 회피 또는 경감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세번째, 이러한 손해방지 조치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네번째, 손해방지조치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상적인 성격의 이상적인 배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비용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 인명구조 비용과 관련해서는 P&I에서는 피구조선박의 선주 화주 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인명구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구조작업 중에 회원의 과실로 인 피구조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구조자에 대한 회원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공동해송 분담금 특별비용 구조료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원이 화주 또는 기타 항해사업 관계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 공동해송, 특별비용 또는 구조료로서 단지 운송계약의 위반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법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공동해송비용, 특별 비용 및 구조료를 보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 비용은 화물의 안전 및보전을 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모두 특별 비용으로 보상한다고 보겠습니다. 구조료는 화물 그 밖의 재화를 구조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역시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피하나에서 보상합니다. 예컨대 공동해선의 결과로 선박이 안전항에 피난하고, 그 피난항에서 화물만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을 양하했다가 다시 선적하고 적양화비를 선주가 부담한 경우, 이때 화물의 적양화비는 선박의 안전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또한 공동의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는 공동해선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물 이해관계자 또는 선박보험자로부터 화물의 적양화비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인데요. PNI에서 보상되는 비용은 앞서 언급한 비용 외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밀항자 또는 난민과 관련한 비용. 두 번째, 항로이탈 비용. 세 번째, 클럽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네 번째, 어, 검역 비용입니다. 어, p 에나에서는 밀항자나 난민이 가입선박에 승선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발생된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하는데요. 미항자나 난민이 선내에 체류하는 동안에 숙식비, 송환비 및 벌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PNI에서 보상하는 가입 선박의 항로이탈 비용은 다음의 요건을 필요합니다. 로 첫째, 상해나 질병을 입은 사람의 치료 또는 부상자에 대한 대처 선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미항자나 망명자를 파선시키기 위하여 항로이탈이 발생한 경우의 하나입니다. 두번째, 항로이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여 선주에게 발생된 연료비, 보험료, 임금, 선용품, 식량 및 항세를 포함한 순수손해의 하나입니다. 세번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직면하는 회원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클럽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조언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 회원의 의미입니다. 결국 제3자의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소송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정산, 협상, 해결, 처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회원이 전국적으로 클럽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 회원이 관리회사의 지시대로 행동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PNI는 선상전염병 발생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초래된 회원의 추가적 이례적 경비도 보상하는데요. 이러한 경비는 일반적으로 검역 및 소득비용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초래되었을 경비를 초과하는 순손실, 즉연료비 보험료, 임금, 선용품, 식량 및 항세 등을 모두 어, 포함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PNI 보험에서의 면책 위험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NI에서 면책 위험은 상대적 면책 위험과 절대적 면책 위험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상대적 면책 위험은 회원이 어, 추가 또는 할증보험료를 부담하고 관리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사회의 재량에 의하여 어, 부부, 즉 담보가 가능한 것을 상대적 면책 위험이라고 합니다. 반면 절대적 면책 위험은 어, 관리 회사의 사정 승인이나 이사회의 재량 자체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어, 보험회사의 어, P&I 클럽에서 어, 담보하지 않는 이러한 위험인데요. 물론 옴니버스 룰과 비교했을 때 옴니버스 룰은 이러한 면책 위험과의 상관관계는 어, 없고요. 면책위험에 속하더라도 담보범위로 크게 봤을 때 담보범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의 그위험이라면 옴니버스 룰에 의해서 이사회가, 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 그 외, 이제, 사항은 면책위험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어,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상대적 면책위험으로는요, 첫째, 구조선, 천공선, 어, 준설선 및 아, 기타 어, 선박 유사물체의 책임 및 비용 두번째, 핵위험, 세번째, 과도한 계약 책임 네번째, 육상에서의 사고로 인한 책임 다섯번째, 항로이탈로 인한 음, 화물손해배상 책임 또 일곱번째,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운송계약에 기인한 책임 그 다음에 계속운송비용 이 개방비용, 계속운송비용은 어, 적합오면서 이미 커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아홉번째 과적으로 인한 화물손해배상책임 이 과적은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있는 어, 그 운송의 책임이기 때문에 고의로 인한 계약위반하고 과외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냉동화물에 대한 책임, 희귀품, 고가품, 또는 산동물에 대한 책임,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유들은, 11가지 사유들은 상대적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자와 회원 간에 합의에 의해서, 관리회사의 합의에 의해서, 어, 담보 위험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반면 절대적 면책 위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 담보를 할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사회에서도 면책에서배제시켜주는 이러한 조건인데 네, 첫 번째, 불법적 위험한 또는 부적절한 항의에 기인한 측임 어,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입선 및 선상 장비의 소해에 대한 측입이 선박 자체의 소해에 대해서는 선박보험에서 어, 커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책임손해는 아니겠죠그 다음 전쟁위험 전쟁위험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발생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 대해서는 면책을 시키고 있고요 또 회원의 고의적 악행에 기인한 책임 그래서 어, 손해발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됐을 때는 어, 최대 성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데요 어, 이러한 형태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선박보험 등 타보험에서 담보가 되는 책임. 앞에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죠. 가입선 및 선상 장비 소해에 대한 책임, 이런 경우도 선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것인데, 어, 이와 같이, 어, 선박보험이나 타보험에서 담보되는, 여기서 열거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도 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액디덕터블을 설정해 놨을 때, 얼마까지는 어, 선주, 선박 운항자가 직접 가입 회원이, 어, 부담하겠다고 결정해놓은 이런, 디닥터블 액수. 그 다음, 그 다음 선하증권과의상관 없이 인도한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이것은, 운송인, 즉, 운송인으로서, 어, 선하증권을 발행한 이후에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의 어, 떤그 성질에 반하는, 어, 의도적인, 이러한 그 책임, 즉, 고의의 어떤 화물에 대한 손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p 나에서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실제 선적일과 일치하지 않는 선적일이 기재된 선화증권 안에서 초래된 책임 아홉 번째 이 보상장과 상환으로 바르는 그린 선화증권 안에서 초래된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데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탈법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 원칙이다. 그래서 절대적 면책위험에 어, 속한다고 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PNI 보험의 담보 위험과 면책위험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는데요. 어, PNI 개론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고 해상보험 어, 개론 강의가 완전히 이제 종료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 중 선박보험과 P&I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선박보험과 책임보험이라는 책임보험, 면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제 차이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지 예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39개의 강좌를 하는 동안 음,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았는데요. 어, 실무에 나가면 해상보험은 음, 해상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상법 공부의 마지막 종결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상법과 함께 어, 반복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어, 앞으로 어, 해운무역 또는 음,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어,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때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